과연 어디를 가는 중일까요? 이... 오늘의 데일리룩. 젤롬 헌혈상의 친언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어제 바로 교정기를 뺐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교정기를 뺐어요. 그래서 교정기도 뺀 기념으로 멋있게 한번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평소에 다니던 브랜트 형쌤에게 어, 머리와 또 다른 분에게 메이크업 또 풀세팅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이제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비들한가서게요 안녕! 도착했습니다. 어, 아, 너무 더워요. 지애는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는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오늘 과연 어떤 머리와 어떤 레이커드가 해지 너무 기대됩니다 음료랑 간식들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밥, 점심밥 못 먹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 아까 전에 그 메이크업을 쌍꺼풀 입느냐 하면 그런 느낌일거고 이거 되게 괜찮다 안톤스러운 게 나는 포인트가 있어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은 그 방송에서 비우는 배우는 무슨 말고 제 연예인을 그렇게 많이 알지? 많이 하는 편인데. 스킨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한세 단계만 끝나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같았어요. 진짜 사람 같았어요. 있잖아요. 아, 네네.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뭐 이런 다른 거잘요두 개는 필요없 우리 색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으면 걱정이 양파 샵을 처음 올 때마다 네. 고민되는 게 처음 뵙는데 음. 내가 이렇게 생얼로 가는 게 예의가 많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웃음> 올때 생얼로 가는 게 많다. 생얼이 전혀 무대분들이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단점, 던저분, 희생은 단점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뷰를 덜스트줄스 봤는데 원래는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상상고또고꼭좀더 뭔가 또렷하게 보이수 있는 그런 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피부가 안 좋았었거든요, 처음에는. 메이크업을 처음 많이 했던것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가리려고 한번 해보고 재밌었던 거 같아요.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좋아지고 지금은 그래도 막 음, 스트레스는. 하이이 뭐가 있나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은 1차적으로 받았고요. 이제 헤어를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좀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간다 그래요. 그리고. 메이크업 비상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어, 좀 어색하네요 또 오랜만에 이런 화장하자니까 저 어, 이제 또 헤어받고 헤어스타일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네이업 수정하고 마있게 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에 머리가 생겼 약간 크게 그라게 많이 나오이포이 약간 좀는 귀여워. 어색해요? 네 이런 말 처음 해봐가지고 아왜 이렇게 어색하던데 여러분? 어색하죠?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헤어와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할 텐데요. 떨리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헤어와 메이크업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까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인쌤이 메이크업 해주시고 소현쌤이 헤어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어디가 촬영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머리, 머리와 헤어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었어요 약간 느낌이 조금 진짜로 화보 집을 찍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오늘 이미지 변신 성공한 것 같아요 교정기도 없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제가 되었고요 오늘 정말로 도와주신 그앤의 소연쌤과 또 제인쌤 너무 감사드리고 요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아니 찾아주세요. 진짜 실력 너무 최고입니다. 어떡하지? 저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교병기 뺀 기념으로 풀 스타일링 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 그래도 오늘 되게 기분 좋네요. 네, 교전기뺀걸 축하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좋은 영상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